오늘은 백승호 선수의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페인 언론 아스에 따르면 로사노 때문에 백승호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로사노가 이적 제의를 받았지만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있고 백승호가 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로사노가 아직 이적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엥? 공격수 로사노의 이적과 미드필더 백승호의 출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실 텐데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스페인 리그 규정에 있습니다. 1부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와는 달리 2부 리그는 논 이유 선수를 단2 명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논 이유 선수 중세 번째였던 백승호가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 이유 선수 중한 명인 로사노가 이적을 해야만 백승호가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현재 지로나의 핵심 선수는 과거 바르셀로나 B에서 백승호와 함께 뛰었던 헤라르드 군바오인데요. 만약 로사노가 팀을 떠나더라도 백승호는 군바오와 치열하게 주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군바오가 만만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백승호의 경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이란전에서 국가대표팀 활약을 통해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백승호는 독일 분데스 리가와 프랑스 리그항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두 나라 모두 논 이은 선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적한다면 출전 기회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적 시장에서 백승호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스포보드였습니다.